3일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평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무차별적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사지에서 벗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의 천운이다. 기적이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가 정의를 바로 세웠다며 대한민국 사법부는 도를 넘지 말라는 문전 대통령의 공색한 협박 서전 실장 이너절한 성명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서훈이 누구인가 평양에서 김정은이 준 가짜 비핵화 약속하움을 들고 와서 미국을 상대로 5년 내내 비핵화 평화쇼를 펼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원장을 겨냥해서는 박지원이 누구인가. 김대중 김정일 정상회담을 위해 현대를 볼모로 5억 달러를 김정일에게 비밀 송금한 사람이라고 칭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문전 대통령은 그런 사람들을 대북 안보 사령탑으로 중용했다. 이유는 하나 김정은 비위 맞추기였다며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대량 끝까지 몰아붙였다고 비판했다.